네 오늘 이제 꽃보다 아프리카 이제 7월달에 준비하기 전에 첫 어, 모임을 공개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축하할 일이 두 분의 또 대원분이 생기셨어요 같이 이제 원정대에 가시 이제 김규철님이랑 강윤아님 이제 오늘 생겼는데 어, 함께 또 이제 각자의 꿈을 이루고 또 우리 꽃보다 아프리카를 통해서 뭔가 우리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미, 아직까지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잘 많이 모르지만 저희 청년들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큰 움직임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오늘입니다. 감사합니다.